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컨텐츠 이브알 두 번째 이브알에서는 어떤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많은 분들이 이 옷은 많이 봤지만 브랜드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옷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승딸 무늬가 그려진 옷인데요 요즘 블랙핑크 제니, 현아님 등이 입어서 엄청 핫하죠 이 브랜드 알아? 오늘의 이브알 2탄 바로 마린세르 몇년전 갑자기 패션계의 해성처럼 나타나 독보적인 컨셉과 디자인으로 국내외 많은 셀럽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초승달 로고가 시그니처 로 어? 초승달? 하고 아실텐데 아마 브랜드 이름은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좀 난해한 스타일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힙해요 블랙핑크 하울라이템 무대와 캔달잔의 인스타그램 디온세이 어레디 뮤비에서도 댄서들과 함께 맞춰 입고 나와서 화제가 되었는데 요즘 패피라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핫한 브랜드입니다 세르는 1991년생인 프렌치 디자이너로 원래 어렸을 때 테니스 선수를 꿈꿨다고 해요. 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후에 아트스쿨로 진학을 하고 2016년 졸업을 했는데 이때 졸업작품인 레디컬 콜퍼 러브는 본인이 1년동안 모은 빈티지 옷을 재해석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 컬렉션은 파리와 브뤼셀에서 연이어서 IS 테러 이후의 삶의 영감을 받아 제작했고 최고상을 받았다고 해요. 이때 컬렉션이 세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아서 제가 e 부 r 1편 자크미스프레스로 말씀드린 LVMH에서도 약 1200명의 후보들을 제치고 우승을 했습니다 학생의 졸업 작품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또 상을 받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2016년이면 겨우 한 26살 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주목을 받은 마린세르는 바로 자기 컬렉션과 브랜드를 만들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녀는 예상과는 다르게 타라버튼이 끄는알렉산더맥킨라푸시무스가 이끄는 디올에서 인턴 경험을 쌓고 또 발렌시아가에서도 일을 하면서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드디어 2018년 파리에서 마린세비의첫 번째 컬렉션이 열렸는데 정말 이전에는 없던 센세이션한 스타일이 선보였어요. 마린세르 하면 유명한 볼백 그리고 시그니처인 초승달 로고 모두가 2018년 첫 런웨이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스포티한 원단을 많이 쓰고 달라붙는 약간 레깅스 같은 그런 소재의 옷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마린세르가 어렸을 때 테니스 수업을 받았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스포츠 문화에서 받은 영감을 90년대 스포츠웨어와 아랍 전통의상으로 풀어내면서 아랍과 서양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의 초승달을 시그니처로 모든 컬렉션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마린세르가 어떤 브랜드인지 좀 알아가고 계신가요? 하지만 여기서 끝날 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을 위해 완벽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제가 직접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짠!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저도 좀 셀럽 같나요? <웃음>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려 37만 1,400원 주고 이 옷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마린세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거라고 하면 이 문탑과 레깅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탑을 구입을 했고요 이 문탑의 가격은 보통 하나로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해요 제가 그 당시에 샀을 때는 마이테레사가 가장 저렴해서 거기서 구입을 했고요 그러면 이따가 코디도 보여드릴게요 이마린세의 제품은 정말 많은 셀럽들의 앨범, 무대, 뮤비, 화보 등에서 즐겨 입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니님의 사복 패션에서도 마린세르의 헤어밴드 그리고 브라운색 문타브 입은 패션이 정말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또 레드벨벳의 짐살라빈 의상도 대부분이 마린세르더라고요 그리고 마린세르를 이렇게 쳐보면 보통 여성 컬렉션이 많이 나와서 남성 컬렉션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 옷도 예쁜 게 많이 나오고 또 남성분들도 많이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또 현아님하고 이던님이 같이 마린세르 옷을 착장한 사진이 또 그게 엄청 화제가 되었었죠 근데 여러분 마린세르가 그저 화려한 디자인으로만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재활용한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또 다른 브랜드와 차별점을 두고 있는데요 마린세르 제품의 반 이상이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업사이클링으로 제작될 정도로 환경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또, 마린세르가 패션 마스크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지만, 코로나가 있기 전 컬렉션에서도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그 마스크를 만든 이유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안 좋은 공기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마스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린셀의 그 마스크를 보면서 아 현재 사태를 좀 예지했다 이런 말을 약간 농담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옷을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한번 코디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입어보니까 브랜드가 가지고 있고 또 추구하는 색깔이 강해서 어떤 착장을 입어도 좀 마린세르를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브랜드가 가져야 되는 아이덴티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 마린세르 이제 막 4년차가 된 브랜드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또 패션계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전 이렇게 입어보니까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다 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은 이 마린세르가 요즘 굉장히 핫한 브랜드인 만큼 가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품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정품 가품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옷을 이돈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다음 영상 다음 이브알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